자 2주간 간식이 끝났습니다 드디어 네, 그래서 이번주는 밥을 아주 맛있게 미음과 김치들로만 먹을 예정입니다 음.. 간식하면서 거의 한 10kg 넘게 빠졌는데 빠진 티가 좀 나나요? 사실 막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빠졌다 이런 체감은 잘 모르겠어요 네, 근데 어쨌든 어, 제가 이제 단식을 하게 된 이유가 너무 많이 먹으니까, 원체 너무 많이 먹어서 진행을 했던 거고, 음, 이번 하면서 좀 비가 좀 줄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, 잘 모르겠네요. 줄었을까요? 아, <웃음> 어, 그렇구요. 제가 단식하면서 원래 영양제를 챙겨 먹었었는데, 그,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영양제 같은 거는 좀 챙겨 먹지 말라 하더라고요 단식이 깨지, 단식이 깨진다고. 좀 장기적으로 오래 하거나 하면 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어, 소금도 한세번네번 정도 먹었는데 소금 먹으니까 조금 더 오래 할수 있는 아, 그런 기분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간식을 하시게 되면 참고를 하시고요 이제 보식 기간이 오늘 일요일부터 어, 3일 정도는 1월화 정도는 어, 누룽지 그, 그, 자, 갈아가지고, 먹을 예정이고, 나머지 4일은 야채탕, 먹고, 그 다음주는, 일반식으로 바로 갈지, 아니면은, 야채탕을 조금 더, 일주일 정도 더 할지, 그거는 다음주가 돼서, 확인, 어, 좀 고민해보고,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제 10kg 정도 빠졌으니까, 먹을 게 들어가니까, <웃음> 자연스럽게 다시 찌겠죠? 네, 내일, 네, 다음주는, 조금 찔것 같은 그런 예감이 살짝 드네요. 아무튼, 뚱동한 저도 해봤는데, 도전하실 분은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아, 뭐, 그렇습니다. 좀 빠질 것 같기도 하고, 아닌가? 잘 모르겠네. 좋지 가자. 근처 카페 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시다. 오늘은 기산에 놀러 왔습니다. 자, 바다가 보이는 상원 기산의 카페 서울이라는 곳. 아, 날씨 좋다. 뭐, 몇 층까지 있는 거야? 4층까지 있네. 찍어야지. 난 이거밖에 못 마신다고 음. 루이보스티. <놀람> 춥다니까 그러니까. 안먹하하하하 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 피아니아 피아니아 피아다아 피아니아 피아니아 피아니아 피아니아 피아니 일어나서 아 피아니아 피니아니아 피아니아 피니아 피아니아 피아니니아 피아니아 피아니아 니 하면서 니니 유산균 하나 먹어줍시다 응. 좋은 아침입니다 네. 자, 씻고 이제 영상 편집을 해봅시다 영상 편집하면서 기력이 좀 딸려서 소금 1g 정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작업 끝내고 일단 이제 노트북으로 작업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충 작업을 해놓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먹는 게 빠지니까 영상이 너무 단조롭네. 같이. 둘로 신나게 영상 편집을 해봅시다. 영상 관련해서 이팀에 있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더 봅시다. 자, 먹겠습니다. 자, 영상이 네. 끝나고, 이제 집으로 가, 봅시다. 일단, 하나는 마무리했고, 하나는 연락이 와야 되는데, 연락이 안 오네요? 내일까지인데. 자, 고하 갑시다. 집에 와서, 오랜만에, 책을 하면서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으면서꺼도록 하겠습니다. 오랜만에, 이펙스! 편집을 한번 해봅시다 네. 오늘 쓴다는데 끝도 없이 수정을 하네 수정사항이 생겨서 작업 다 끝내고 이제 네, 컴퓨터로 넘어와서 게임을 좀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, 게임 재밌다 네. 게임 재밌다자 게임 좀 하고 이제 소설 좀 보다 잘라고 하고만 오랜만에, 오랜만에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좀 정리 좀 하고 더 비안전 커피 한비안잔 하면서 유튜브 일단은 업데이트가 있어서 올릴까 까 고민하다가 영상작업 추가로 들어온 게 없으니까 일단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도 올려야 뭔가 어... 업데이트 업데이트하면서 키보드 청소를 합시다 키보드 한번 저 물티슈로 닦아주고 키보드 청소 끝아굿 어, 오케이 깔끔 선은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어 이게 오랜만에 프라모델을 만들었고 그리고 완성했습니다 이제 데 아직 10시 40분이야 배고파 편집하다가 배고파서 게임합니다. 음. 이제 태블릿으로 디즈니 좀 보다가 아니 소설 볼까? 좋나지. 다는 게임. 음흠. 음. 들어. 음, 음. 밴드에 네, 파일 네. 옮겨 놓고 잘 또 오늘로 이게돼좋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